던져요 춥네요 많이 설레기도 하고 뭐 긴장도 되고 하는데 가서 일단 얼굴하고 이름부터 외워야 될거 같아 힘들었어요 얘기랑 떠나지 마이 베이비 두달 동안 너무 많이 친해져 가지고 즐겁네요 그래서 뛰고 던지고 할 생각에 진짜 볼까? 볼 수업하세요 열심히 했어요 모든 마음에서 버렸어요 일본 그 마무리기도 갑작 나가고 좀 머리, <목소리> 약아주고 운동하고 데이터 아 쉬는 것도 쉬고 뒤뒤 빨리 시작것 같아 가족 여행 와인 아니고 어, 시즌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<목소리> 만나고 좋았습니다 어,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입니다. 아내 옆에 김치찬안찍그 편한데. 아내 네? 아, 옆에 김지채 저 옆에 <웃음> 없어요. 자리. 아.. 아로 나가요. 아, 다행이다. 짐붙실때 아. 말씀하세요. 자리 다시 바어 진짜요? <웃음> 아 예. 왜왜 <웃음> 왜. 제가 편해 괴롭힐라고요? 아니 니가 작으니까 편하잖아. 넓잖아. 아, 네. 괴롭힌다 알겠습니다. 다음 하실게 잠깐. 잠깐. 잠깐. 잠간다사 너무 금방 가지 않냐? 토요일 아침이야. 48시간 안 됐어요. 아니다, 지금 내가 6시에 도착했으니까, 딱 48시간 됐네. 저 6시에 여기, 딱 여기 이 터미널에서 내렸거든. 없죠? 처음, 저 미국을 처음 갔어. 퍼봤어요. 5시간 이상 처음 퍼봤어. 잠깐이죠? 아밥 먹으러 가자. 이 형이 좀 기다려야 돼. 아니, 저 도시 락 아, 좀 했어요? 아니. 다른 빨리 갔다 와. 먹었다. and no momentum Just because it's easy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'm feeling de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'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 say boy just don't bother i know this all just makes me so ancient but sons and daughters that shit was amazing can we take it 아럼 제가 일단 물어볼게요. 아내 응, 응. 들은 거리다가 는에다 <웃음> <웃음>